뭐, 5단까지 따는데, 모브릭 LED를 40개, 그랑조, 홍채만 모으신 분들, 영광에 대해서, 건담들을 레인저 키로 기념해서, 1분1 스케일이 여기, 어! 50천원이요. 이런 느낌. 아! 500회 특집, 이상훈 TV 뮤지엄, 대공개! 아 그렇습니다 진짜 이상훈 TV가 뭐 집에서 시작을 했다가 뭐 20평짜리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지금 60평 상당의 지금 이 뮤지엄을 얻었는데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분께 오픈도 못하고 지금 저만 여기 안에서 열심히 모으고 생활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회 특집을 맞이해서 이번에 여러분께 아 어떤 섹션들이 있는지 어떤 컬렉션들을 어떻게 모아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볼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오늘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전경을 한번 쫙! 짜잔! 이쪽에 심심하시지 않게 일단은 네, 대형 TV 70인치가 넘는 LG의 OLED 디스플레이 TV를 예, 장만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것도 산 지가 네, 거의 1년 반된것 반 같아요. <웃음> 진짜 몇번안봤어세번 봤나? 여러분들이 오셔야 틀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상훈 TV를 틀어놔도 되고 뭐 마블 DC 영화를 틀어놔도 되고 뭐 스트로 되고 네 이렇게 일단은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마이뮤지엄 장식장으로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약간의 그런 데스크 용도로 일종의 이제 뭐 커스텀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뭐 레고랑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일단은 임시로 넣놨고 어 요거는 저랑 이제 직거래 하셨던 그미니덕후님이라고 계신데 요요 분이 이제 이런 디오라마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에,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셔가지고 전시할 곳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이렇게 모습 다 보여드리면서 아 이상우는 어떤 장식장 쓰냐, 막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까지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쪽 전경, 아, 지금 여기 딱 보이는 흰색으로 여기가 이제 조금 제가 장식장들을 좀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 이제 마인뮤지엄 7천0 2번으로좀 세팅을 했어요. 마이뮤지엄이게 이제, 요렇게, 저는 이제, 넓은 걸 사실 좋아하다 보니까, 1350장을 짜긴 했는데, 뭐, 1000부터 시작되고, 뭐, 900도 짤수 있고, 요거는 뭐, 조정을 가능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건, 폭이 600에 1350짜리 장이고, 화이트 7002번입니다. 7001번은 요게 이제, 유리로 돼 있고, 7002번은 요게 진짜 장식장, 요 선반처럼 돼 있는, 뭐, 그런 차이.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은 좀,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식장이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셨을 때, 뭔가 메인 공간이 될수 있는 곳이 여기랑 여기여서 여기는 좀 제가 새로 세팅하려고 아직은 지금 레고 잔잔바리들을 좀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제 인스타에도 굉장히 많이 뜨는 핫한 뭐 장식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페이스 장식장인데, 이게 제가 지금 딱 들어왔을 때 어, 이상호는 어떤 걸모았느냐 섹션별로 약간 나눠 놓은 거야. DC, 마블, 스타워즈, 뭐 레고. 아직 레고는 뭐 세팅이 안돼 있지만 여기 이제 모듈형 장식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장식장이 이제 이렇게 루니트 장식장 그쵸 루니트 숏, 롱, 뭐 와이드 이런 장식장이 있는데 그거처럼 한 칸씩 이제 떼서 전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칸씩 얹어서 얹어서 얹어서 지금 저는 뭐 5단까지 쌓아놨는데 보통은 한 4단까지 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루니트는. 어 여기 지금 보통 이제 유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요.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위로 슬라이딩이면 은 어떤 게안 좋냐? 일단은 질문이 많이 묻기도 하지만 요게 이렇게 단단단 쌓으면 이 아래 칸은 유리가 안 올라가요. 얘네들은 놀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위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신박한 어, 약간 이제 최신 장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설계를 뭐잘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슬라이딩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단을 이렇게 아무리 높게 쌓아도 얘 자체가 이제 열고 닫기가 편하게 돼있어요 이 아래 뭐 약간 이제 컨테이너 박스 양문형 요거는 세 종류기 때문에 뭐 자기 기호에 맞게 뭐 이렇게 쌓아 올리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놨고 여기 제일 좋은 게 보면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우측 저 하단 쪽에 보시면은 usb 포트가 있어요 저게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시 전원 하면은 이제 여기다 그냥 usb 꽂으면 돼선 따로 연결해서 따로 안 빼도 되는 저는 일단은 상시 전원 혹시나 할수도 있어서 다 넣었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한번 옮겨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길목에 보시면 저는 이제 벽면 장식장은 거의 다 마이뮤지엄으로 이제 해놨다고 보시면 되고 1m짜리로 짰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지까 1350, 1200, 뭐1000 이렇게 다양하게 짜놓고 약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좀 넣는 걸 좋아해서 넣다 뺐다를 좀 많이 하려고 이렇게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테크닉 제품들을 조금 넣어놨고 조금 높은 레고 블럭들을 여기 넣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 여기에 커다란 이제 건물들 이제 각 나라의 그런 랜드마크들이나 호그와트성, 디즈니성들을 이렇게 모브릭 LED를 사용을 해서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브릭 LED를 해놓으면 확실히 이 레고가 진짜 한 10배 이상 더 너무 예뻐지는 뭐 그런 느낌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여기가 레고 레고 섹션으로 이제 나눠 놓은 거예요. 이쪽을 이제 지금 여기는 다 들어갈 겁니다. 지금 얘네는 예, 아직 정리가 안돼 있는 친구들이어서 여기는 조금 제가 뭐 물갈이를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뭐 전체적으로 또 모브릭 LED를 해 놓은 부분도 있고 예, 스타워즈나 마을 시리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레고들을 좀 전시해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D급자와 요 끝까지는, 네, 레고 섹션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다, 네, 마이뮤지엄 7002번 장식장으로 다 둘렀습니다. 네, 1m짜리. 네, 요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미리 다 실천했다는 거 아니야? 2m인지, 뭐, 2 1 m 아, 요거도 뭐, 마이뮤지엄 장식장, 여기 한참 유행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네, 요고, 네, 밀레니엄 파 팔콘 장식장, 네, 요 단독 장식장을 여기다가 좀 해놨고, 요건 리모컨으로 누르면, 아래에 있는 레일도 뭐 깜빡깜빡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정되거나, 뭐 LED도 네,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또들어오겠습니다 자, 데스크 섹션과, 그 다음에 레고 섹션에 이어서 여기는, 바로 로버트들이즐비에 있는 섹션 되겠습니다. 어, 제 지인들이 놀러 왔을 때이 공간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지금 더스틸 장식장 네, 이 더스틸 단독 장식장에 있는 이 옵티머스 프라임이 중심이고요. 그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이케아 데톨프 장식장을 다 둘렀습니다. 네, 40개의 데톨프 장식장들을 쭉 둘러놨고 그 위에 이제 루니트 장식장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 장식장에 뭐 지금 현재는 뭐 예, 가장 많이 쓰시는 네, 가성비 장식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보통 그래서 요거 세체, 요거 와이드에서 요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제가 뭐 워낙 좋아하는 전대물의 그런 변신기나 이런 네, 뭐 무기들을 조금 해놨고 요쪽에뭐 바이오맨, 네, 그다음에 뭐 파워레인저 요런 친구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뭐 네, 원피스. 귀멸의 칼날 울트라맨, 드래곤볼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쪽 면은 이제 트랜스포머 라인들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 트랜스포머부터 해서 최신 트랜스포머까지 좀 정리를 해놨고 이쪽 벽면으로 쫙 보시면 은 이쪽은 다 네, 용자물들. 네, 1대 용자는 없고요. 2대 용자부터 쫙 이렇게 저 끝에 가오가이거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레메들, 태권부이 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트랜스포머 프라이몬 걸를 넣으려고 했는데 리뷰를 두 채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들어오면 예, 예를 들은 들어 빠지고 거기에 장식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추억의 옛날 로봇트 뭐 그랑조 네뭐바이캄프 고디안, 뭐 가시그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리뷰하려고 해서 준비는 해놨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안 되는 것 같고 나중에 기회되면 또 하나씩 차츰차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크로스들을 또 모아놨습니다. 마크로스가 진짜 약간 마교라고 해서 이게 중독이 되거든요. 한 채만 모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 제품부터 해서 이게 옛날 제품이고 최신 제품인 이거 아머드 발키리까지 일단은 뭐 구입은 해놨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고 여기! 요게 지금 더스틸 장식장의 약간 축소 버전인데 이렇게 회전되잖아요 요건 이제 따로 판매하는 건 아니고 그때 뭐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이제 기념해서 저한테 이렇게 커스텀으로 한번 만들어주셨어요 더스틸 사장님께서 데니스 로드맨이 들어가 있는 건 요거는 이제 3P 케이스 장식장이라고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네, 그런 장식장입니다 요기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또 고전 로버트들 좀큰 친구들 넣어놨고 요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아슬하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광에 대해서 내 네, 자동차들 이쪽에다가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네 여러분들 아마 뭐 보셔서 아시겠죠? 네, 그 헬로그램에, 홀로그램 네, 장식장을 여기다 해놨고 이 친구도 아마 따로 뭐 사실 수는 없는 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돈 주고 살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돈 주고도 구입을 못하는 약간의 그런 특별 커스텀 장식장들도 많이 선물 받았잖아요. 이런 네, 우리 또 업체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쫙 보시면 여기는 건담들을 모아놨습니다. 계속해서 네, 데톨프로 싸져 있고 사실 지금 여기 선작업이 다 예쁘게 돼 있는데 여기만 지금 두 채가 지금 선작업이 아직 안돼 있어요. 제 컬렉션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조립하는 건 거의 메가 사이즈 아니면은 메탈 빌드로 가고 있고, 요것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리뷰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는 마이 미지엄 프레임이 있는 장식장이지만,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같은 더 페이스 장식장의 연결, 그쵸? 요 양문형 장식장을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커스텀 하긴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떼서 여기 올려도 되고, 네, 그렇죠 내려서 여기에 이제 쌓아도 되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쌓아보려고 했더니 약간 공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가 벼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일단 넣습니다 블랙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네, 안쪽에 들어왔을 때 뭔가 또 이렇게 예쁜 그림을 좀 저는 그리곤 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네, 이렇게 뭐 위로 열었다 닫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시건 장치가 안돼 있어서 네,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뒤에 배경판이 있죠. 네, 이렇게 배경판들을 또 각각 커스텀해서 이렇게 또 거기 자기 컨셉에 맞게 갈아 끼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1층 봤습니다한 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뭐 여기도 그냥 중간에 이렇게 계단 통로도 그냥 뭐좀 채워놨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레인저 키로 한번 싹 풀로 한번 모아봤고요. 나르시시즘이 대단하죠? 진짜. 예, 뭐 우리 팬분들 그려주신 그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 뭐 반대편에도 보시면 제 사진들도 좀 붙어있습니다. 네. 스톰트루퍼 레고 피규어도 있고 자! 올라와 보면 여기는 이제 피규어들 위주입니다. 이쪽을 또 보시면, 그러니까 하, 진짜 뭐데톨프 많죠? 아까 밑에도 40채 있었는데 여기도 흰색으로 해서 12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네, 이렇게 레나스타 매미조명 이제 여기다가 부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흰색으로 이번에는 이뒷편을 만들었어요. 또 루니트, 대신에 루니트는 또 하얀색으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위쪽은 이제 화이트, 아래쪽은 블랙으로 뭐 나름 생각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시면 이제, 스타워즈들, 네, 여기다 좀모아놨고요 만달로리안까지. 이쪽은 스파이더맨들. 최근에 보여드렸던 뭐, 베놈, 베논, 베놈 풀도 보이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을 이쪽 시리즈로 좀 넣어놨고, 이렇게 벽면을 타고 쭉 보는 게, 뭐, 비슷하게 아까 생긴 거. 네, 마이뮤지엄 7002번인데, 압축된 느낌, 작은 걸로. 네, 요거는 이제 뭐, 600 사이즈. 600이 600. 저쪽으로 가면 7 0 0이5 0 0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1대1 사이즈라든지 좀큰 친구들 또는 뭐 약간의 이런 베리에이션 뭐 아이언맨들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보면 스태츄 몇개안 되잖아요? 근데 네, 이런 스태츄랑 뭐 좀큰 헐크버스터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더 스틸 장션 아이언맨 사이드쇼 마크 46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전에 광고했던 네, LG 뷰리케어 공기청정기 잘 쓰고 있죠. 연락 주세요, 광고주님들. 이렇게 이제 마뮤 이렇게 7 0 0 2번 네, 작은 애들을 넘어가면 마뮤에서 이렇게 제가 얼굴이 보일 정도로 그래도 이렇게 시선을 좀 보이고 싶어서 조금 낮게 짠 장식장들이에요. 위에 네, 피규어그램또 있습니다. 보시면 은 그래도 뭔가 네, 여기서만 볼수 있는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물 받은 거를 또 전시해놨습니다. 네, 해리포터 생뚱맞게 있는데 얘들은 치울 거예요. 네, 어딘가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 그리고 쭉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부터 장관입니다. 쫙 끝까지 한쪽 벽면을 크게 채우고 있는 제가 뭐 굉장히 또 자주 노출이 됐었던 네, 홍제 쇼케이스 타워장 시장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1 9 채예요. 네, 그래서 마블 하토이 6분의 1 스케일이 여기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이 위층에서는 또 약간 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이쪽에 네 1대1 사이즈 헬멧들이나 이런 것들도 넣어놨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킹하츠 아이언맨들, 네, 마크 1부터 네, 워머신들까지 이렇게 나름 풀 컬렉션을 또 여기다가 또 전시해놨고요. 근데 네, 오시면은 또 이렇게 자세히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더 스틸 장식장인데 이거는좀 낮고 또 돌아가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식장에 이제 원래 버전, 네, 뻥튀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뭐 다른 거 넣을 게 없어서 일단은 로키 헬멧을 넣어 놓긴 했는데 네, 크기가 맞아서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또 약간 위에 또 나름 재밌는 볼거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 피규어 클래스 사장님이 원래 이 디오라마 베이스를 하나 크게 하셨어요. 제가 뭐 이상호 팀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그거를 네 아이언 스튜디오 스태츄들로 네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제 지인들은 또 오면 또 여기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얘네가 없었는데 이 가까이 갔을 때 이게 만지고 싶어서 또 만지다가 이게 또뭐 부러지거나 조금이라도 뭐 넘어지거나 그러면 또 서로 뭐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걸 손을 못벗게 하기 위해서 데드풀 라인들 엑스맨 라인 들 라인들을 여기다가 좀 뒀습니다. 요것도 어디 뭐 메이커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아크릴 케이스를 선물로 받아서 이게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놨고 또 이쪽 벽면으로 쭉 보시면 이제 DC라인과 영화 라인이 있는데 아까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마이뮤지엄 7002번으로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뭐 저쪽으로 보시면 이제 진짜 이제 커서 들어가지 못하는 네뭐 데너리스나 샤론 스톤이나 네, 오드레 번이나 저 언니들이 이쪽에 좀 있고 터미네이터 디오라마도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대구 아트박스가 이제 문 닫으면서 대구에서 이거 얻어 가지고 왔던 거 아직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딱너 약간 4분의 1 스케일의 피규어들이 딱딱 한 채씩 들어가면 예쁘더라고요 요거도 마뮤에서 아예 스태츄 느낌으로 하나 짰어요 요거는 다크 나이트 시리즈라고 써 있죠 다크 나이트 라이즈 해서 네, 딱 맞게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봤고 아 저기는 안 보여드렸구나. 저쪽은 원래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TV 있잖아요. TV를 저기다가 달려고 저 벽면을 비웠었는데 벽걸이 TV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이제 제가 그 이케아 선반을 일일이 제가 수작업으로 네, 이렇게 드릴 해가지고 마블 레전드나 SHF, 에거텍, 에거텍 액션 요런 친구들 네, 한 6인치 요런 친구들을 저기다가 좀 전시해놨어요. 혹시나 나중에 여기 오시더, 오시잖아요 딴 거, 뭐, 조금, 요런 유리는, 뭐, 사실 괜찮은데, 저기는 절대 손대지마안 됩니다. 저거는 손 대면 무너집니다. 저 벽이 위험하다고 했죠? 네. TV도 안 박히는 굉장히 지금, 네. 위험한 가벽이기 때문에. 손 대시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거, 와르르 하면 경찰서. 아, 요거, 요거, 요런 것들도 뭐 깨알적인데, 요, 예전에 현석님께서, 네. 커스텀 하신 거, 뭐, 요런 것들도 약간 요 유리기 때문에, 네. 좀 보이게, 나름, 네. 제가 신경을 써서 한번 전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좀 전시해놓은 것들 여러분께 500회 특집을 맞이해서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또 더불어서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그간 계속 물어보셨던 장식장 정보들까지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요. 어떻게 유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장식장 정보들은 제가 내용에다가 네,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501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0회 축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